서울 강남 유흥가 고급클럽에 밤의 황제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닉네임은 제스퍼. 제스퍼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성들의 입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두어 장씩 물려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밤의 황제 제스퍼입니다. 2명은 몰라도 닉네임은 되겠습한다이 바닥에서 모르면 조금 단체해드 정도. 데 천에서 한 2, 3,000, 24일도 그냥, 그냥 그 무대에서만 노는 거죠. 그 다음물로 넘어가질 못해요. 근데 제수는 어느 정도? 수퍼는 한5 0 0 0 0 0 0 0 0 0 0 0 0 0 이렇게 계속 넘어갔고 한번올 때마다 술을 이제 몇 천만 원씩 시키고 아르반빌랑 수십 점씩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렇게 받는 사람인 이름이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제스퍼가 입장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그가 좋아한다는 주제곡이 흐릅니다. 제스퍼는 클럽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VIP 중에 VIP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그 곡이 있어, 전용곡. 응. 전용곡을 들어주기 원하는 거래요. 등장곡이라든지. 응. 그때 와서 늦게 와서 알만한 1 0명인가 20명 정도 시키고 10프로.5 그점 여자들 애한 10명 정도 묶어가지고 마람며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묶고 놀다가. 제스퍼가 하룻밤 술값으로 3억 원 가까이 쓰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3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3억, 네, 2, 3억 정도, 애프터 클럽 가서도 1, 1억 이상 시켰어요. 제스퍼의 명함입니다. 본명은 강종현, 비썸 회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술좀 드시고, 아, 빗썸 회장이 어, 돈을 그렇게 쓰고 나서. 그때 비썸 회장 회장이라고 표현을 썸 회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썸은 한국 2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지난해 기준 빗섬의 가입자는 약 316만 명, 위탁받은 자산이 1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거대 기업 빗섬 회장으로 불렸다는 강종현 씨. 연예지 디스패치는 강종현 씨가 여배우 박모 씨와 연인 관계라고 폭로했습니다. 강종현 씨가 서울의 고급 주택에 살며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리는가 하면 가 5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제스퍼 강종현 씨가 10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진 신용 불량자라는 것입니다. 강종현 씨는 디스패시를 찾아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리차드 밀 제거 다 가짜예요. 제가 무슨 수천억 자산가라고 하는데 그럼 100억 주죠. 제가 그 정도 있으면 100억 주고 그냥. 양재 나와서 살죠. 아 정말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정말이에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수상쩍은 배후 실력자 그들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하룻밤 술값으로 억대의 돈을 쓴다는 신흥재력가 제스퍼 강종현 씨. 그가 그러니까 자기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는 파산 상태의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도 놀랍지만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섬의 숨은 실력자라는 소문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거래소와 은행, 증권사의 역할까지 한꺼번에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한데, 정체가 의심스러운 인물이 이 거래소의 숨은 실세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빗섬 거래소는 문제가 없는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돈은 안전한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PD 유첩이 제스퍼 강종현 씨의 행각에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밤의 황제 제스퍼라 알려진 강종현 씨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강종현 씨는 젊은 나이에 광주광역시에서 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대광올레통신이라는 KT 휴대전화 총판을 차려 큰 돈을 벌었는데 2015년경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저희 예전에 대광올레통신이라고. 예 저희 건물 10층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그 KT. 네. 번째로 많은 죠 그가 우리 1 0을다 썼는데, 아1 0을 통으로 다썼요 네, 통으로 다 썼는데 1 0 통으로 다 쓰고 8층 조금 썼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안나오 거예요. 네네그래서 이제 또대 그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임대 담당도 별도로 연락 받은 게 없다고 근무했던 사람들 네. 통화해 보니까 뭐 그만뒀다 뭐 이렇게 이야기라고. 강종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강종현 씨가 운영했던 대광올레통신이 체납한 세금이 1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지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은 강종현 씨 명의의 자산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납세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그분이 저 그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도 수색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는 강종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5년 강종현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조작해 부풀려서 이를 담보로 한 금융사로부터 약 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강종현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강종현 씨에게 약 35억 원을 대출했던 금융사, 아직도 2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합니다 저희가 채권 추심을 통해서 10억 원 정도를 회수했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미 회수 원금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강종현에게 각종 민사 절차, 지급 명령, 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추심 활동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락 두절과 본인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종현 씨가 연루된 금융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 강 씨는 DB금융이 주도한 M&A에 개입해 큰 돈을 챙깁니다. DB금융이 우회 대출을 통해 대우전자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강 씨는 대광올레통신 명의를 빌려주고 저리로 5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나쁜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뭐 저금리로 50억 대출을 자금 운용을 써라 했으니까 좋았던 거지. 이게 이상적인 구조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 원래는 동부가 아니고 와도 저희는 50억을, 50억 이상은 상무가 펀드를 해준다고 해서 자료비 이미 이거 건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었어요. 담보는, 담보 같은 서류는 기본적인 설정은 안돼 있었던 거죠. 강종현 씨는 그 뒤에도 DB금융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강종현 씨가 DB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세 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 강 씨는 당시 DB금융에서 빌린 돈 100억 원을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뭐 정확한 금액이 한 150억 정도 정도. 2만 2%가 아마 키에도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걸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 명의로 된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 지금까지도 뭐 지상영 신청이나 뭐 여러 가지 재산 조회 해보고는 있는데 관련자들 다 정도는. 그 회사 명의로도 없고 그 개인 강조 명의로도 없고 해가지고. 강종현 씨가 A 금융사와 DB 금융에서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은 약 12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의 대출 사건을 일으킨 강 씨는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접고 잠적했습니다. 당시 대출한 돈을 은닉해 둔 것은 아닐까. 강종현 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잠적했던 강종현 씨는 제스퍼란 이름으로 고급 클럽에 등장합니다. 어, 2017년 아레나 때부터 많이 활동했고 그리고 2018년 버닝썸, 그리고 2019년 레이블, 네, 레이블 많이 봤었고 어떻게 네. 돈을 음. 벌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제스 핸드폰 쪽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분실폰, 그 강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핸드폰 엄청 흘리잖아요, 술먹고면 그럼 이제 강종인이 그 분실폰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중국으로 날렸다, 그 분실폰 을 날리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통신 쪽 일을 좀 계속했고요. 가운게도질고통신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나 그이 갖고 있어 그때부터 알았던 뭐 대표나 통신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거 해주고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일좀 해서 돈을 벌었죠. 강종현 씨가 대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2년 뒤. 여동생 강지현 씨가 상장사 인수에 나섭니다. 강지현 씨는 230억 원을 투자해 비트갤럭시아 투자조합을 인수함으로써 투자조합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 비덴트 등세개 상장사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중 비덴트는 비썸의 집은 34%를 가진 단일 최대 주주였습니다. 어 최근 콘텐츠에 대한... 강재현 씨는 상장사 세개를 인수한 23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상장사를 인수하기 전 강재현 씨는 IT마트라는 업체를 설립해 휴대전화, 악세서리를 팔았습니다. 강재현 씨가 운영했던 IT마트. 빚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IT마트는 강종현에게 보증을 서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도가 나기 전 아이티마트의 총 자산은 약 16억 원. 결국 상장사 인수 자금 230억 원은 강종현 씨가 은닉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업계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강지현 대표가 사실 사장의 자리는 있지만 이제 실제 이제 힘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강모 씨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강재현 대표의 오빠고 그리고 나서 좀 조폭과 연관돼 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 취재원들 몇 명은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더 깊게 파지 마라. 뭐좀뭐 어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휴대폰 악세서리를 팔다 부도를 냈던 강재현 씨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상장사 3개를 인수했습니다. 더큰 의혹은 230억 원이 상장사 3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는 턱없이 적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에 막강한 전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거 정말 그 강지현 씨가 그 그만 금액 230억 정도의 금액으로 3개 회사를 한 번에 먹었다 하면은 이 강진현 씨는 신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그 정도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전주가 있,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뭐 인바이장 같은 경우 유가증권 상장사인데 이 3개 회사를 경영권 한 번에 다 먹었다 아마 그 기록에 나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거아니가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강지현 씨는 바지다. 강지현 씨가 인수한 비덴트입니다.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 강종현 씨와는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거기 비덴트가 써 있어요. 자기 회장이라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 맞나요? 회장의 무지 아니신지? 그게 저희, 저희는. 저희는. 강지현 대표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강지현 씨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오빠 강종현 씨는 차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명의로 얻은 집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의 고급 주택입니다. 주차장에는 페라리, 벤츠,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한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6대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끝 번호가 똑같은 이 차량들 역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차제 명의는 없는데요. 여동생 명이 차 하나 있고 그리고 타고 있는 게 성현이 차거든요. 어쨌거나 페라리도 대표님 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페라리 제가 안 타고 다니는데요. 대표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데 모르는 사람 차예요? 인 차인데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니에요. 대표님 친구 집에 살고 있는데 주차를 거기다가 주차 제한이 없어요. 인기 들이 소속돼 있는 이니셜 뮤직의 실소유주가 강종현 씨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아, 이니셔티브 의 대표로 되어 있어요. 음가요 음악 감독이에요. 그 옛날 레이블 음악 감독이고 그 디제이에요. 디제이.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대표일 가능성이나 가지죠. 직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네. 네, 네. 디제이에요, 디제이. DJ. 현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강종현 씨가 실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니셜 뮤직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간판을 떼어낸 상태였습니다. 어, 지금 가니까 문이 다 닫혀 있고 다판다 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엊그제까지 있었는데? 엊그제까지 있었어요? 예 네, 예. 네. 어... 전판에 문이 좀잠겨있다고네 문도 아예 잠겨있고 그 간판 앞에 인니물뷰지 그랬던 게다 빼져있더라고요 네. 어저기 편지했는데 이거? 아 어,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 침취하던 집이 있었는지? 시금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세요? 그 그래. 강지현 대표는 버킷 스튜디오와 비덴트 명의로 서울 강남에 빌딩 두 채를 사들였습니다. 강지현 씨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고급 와인바도 열었습니다. 강지현 대표 명의로 설립한 비썸의 자회사 비썸 라이브입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이 업체에 60억 원을 출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썸 라이브는 최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건 걸립니다. 그런데 법인한테 돈을 보내면 안 걸려요. 비썸 라이브가 정말 좋아하는 회사 같았으면 계속 이익이 나야죠. 불과 그 인선이 얼마나 됐다고 망했다고 그럴 정도면 그럼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버킷 스튜디오는 왜 비썸 라이브에 60억 원이나 출자했을까 지재를 어,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강종현 남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칭 비서 회장님 분 그분들의 그 회사의 12와 BW와 전환 우선주. 보시면은 1년 정도 이후에 전환 주식 전환이 될 때쯤 꼭 저렇게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그 사들이신 분들한테 뭔가 이저 그, 저, 특혜를 주는 이렇게 이상한 그 플레이를 통해서 특정인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그 부분이 나타나질 않나.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 총 자산보다 많은 CB 즉 전환 사채를 발행해 인수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전환사를 발행하면 일단 전환 사채를 사준 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거 아닙니까? 해야지. 그 싸게 사서 그저런 사채를 대가 주식으로 바꿔줄 때쯤 꼭 호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그 주식이 급등을 하겠죠. 그때 차익 신을 해서 이 사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가겠거. 그럼 누가 본 투회를 보느냐?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봅니다. 검찰은 강지현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강종현 씨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회사 재직한 적도 없고 회도 없다라고 공적으로 저희가 이고요 아, 저희랑 관련이 없는 분언론 보고서 아 그런 게있 강종현 씨는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도 차명 자산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강종현 씨. 그리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 등 상장사 세개를 인수한 여동생 강지연 대표. 그리고 그들이 인수한 상장사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거래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종현, 강지연. 이 남매의 수상한 행적을 보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비썸이 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지현 씨는 비덴트를 통해서 비썸의 단일 최대 주주가 된 셈이지만 현재 비덴트의 비썸홀딩스 지분은 약 3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주의자 전비썸홀딩스 의장인 이정훈 씨가 자신의 의호 지분을 포함해서 약 65%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훈 전 의장이야말로 빗섬의 실제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 이전 의장도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빗섬의 창업자 이정훈 씨. 빗섬 코리아의 모기업인 빗섬 홀딩스 의장을 지낸 그는 빗섬의 최대 주주입니다. 예전에 아이템 매니아라는 그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할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그 성공을 했었던 인물이었고요. 이제 아이템 매니아를 매각한 이후에 이제 빗썸이라는 것 시작 자체가 카페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커뮤니티 형식의 카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2016년 말부터 암호화폐 열풍이 조금씩 조금씩 국내에 불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빗썸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국내에서 좀 입시적으로 커지면서 좀 성공적인 가도를 밟았다고 볼수 있죠. 빗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장 큰 권한은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빗썸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가장 꽃은 프로젝트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한이고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해 줄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을 써서, 써서라도 상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비서비사가뭐하다만 상자로 하면 네, 그 코인 회사는 몇 천억 가까이 벌어요 네, 거의 하루, 뭐한 달에 몇천 가까이 벌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딱 이제 거래소를 찾아와가지고 로비를 하죠 그렇죠. 로비를 하면서 그러면 실세가 돈지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는 정식으로 합니다. 상장들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거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달이 낳잖아요. 안달이 나는 애들을 경대가 붙여요. 실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줬다는 개발자도 있습니다. 배영준 씨가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됐던 큐사의 코인. 빗썸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지지부진, 진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감각무 소식으로 상장에 대한 답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유로 상장을 거부당합니다, 저희가. 이유는 그냥 본인들의 명목상의 그런 것들을 대댄 거예요. 그냥 아직 뭐이 저희가 발행했던 게 중소형에 뿌려지지 않아서 유통량도 충분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코에 걸면 코 버리면 귀에 걸면 귀 버린 상장. 어떤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때 빚섬 상장을 도와주겠다는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의 Y 씨였습니다. 그때는 막 살기를 잃은 거예 그래서 이제는 등을한 건데 그랬더인이서 갖고 다는 거예요. 그뒤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상장 피라부르는 뒷돈과 마케팅비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목상 명기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인 마케팅비, 그러니까 통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시 45만 불 미화 수준의 U.S. 테더를 나비를 요구받습니다. 얘를 언제든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 큐코인 개발자들은 상장비 약 10억 원과 마케팅비 약 2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80억 개의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1%인 8천만 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근런데 굉장히 일회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요구를 한 거고 2천억짜리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총 2천억? 네. 2 0억에 1% 면 20억. 그렇죠. 버진 아일랜드의 NCC는 빗섬과 어떤 관계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빗섬은 한때 상장 심사를 의뢰했던 외부 업체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호인성당을 위해 저희가 내부 외부 업체에 맡겨 드린 계약을 개선할 데 마들어 n 아니 n 그런 내용 마케팅비로 제공한 가상화폐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상장피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마케팅피 가서 공식 얘기를 한 시점이에요. 좋아 그럼 니네 마케팅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 45억 원을 어떻게 썼으며, 내부 리소스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30만 원은 도대체 왜 받아갔으며, 그 얘기를 하면서 8천만 개 중에 뭐 했니? 네뭐 했니? 신라 면세점에 투자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 코인의 개발자도 상장을 위해 뒷돈과 마케팅비를 줬다고 증언합니다. 상장 뒷돈을 보낸 것은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적을 둔 NCC라는 업체였습니다. 마케팅 피가 US로 1밀리언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고 네, 4억 1 2억서 그때 당시에 12억 정도 됐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가 토큰을 주는데 약한 US달러 55만 불에 해당하는 토큰을 줬고요. 또 그리고 USDT로 50만불에 해당한 토큰을 또 마케팅 비용 따로 줬어요. 그래서 총약한 어, 2밀리언 정도 죠 200만불 정도 되는 거죠. 200만불이 그러면 마케팅 비용과 상장 피요 네네. 그 명목으로 를... 가져갔죠. 20한 4억 정도 되겠죠 네네. 기지그 코인의 문제만 아니에요. 비쌈에 음... 상장되는 소유만 김치코인들 음. 한국? 프로젝트들은 대부분이 상장비를 뒷돈을 주고 잘 상장을 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상장을 몇번 진행을 해봤고 그 당시 비용이랑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일단 돈을 뒷돈에서 받아서 상장비를 받아서 할수고 네. 이른바 상장 P는 누구에게 전달됐을까? 가상화폐 개발자와 NCC를 이어줬던 브로커 Y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라고 아시지요. 깨께서는비썸에 상장을 해주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돈을 분명히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수개만 했고요 오. 네 통용 역할만 했고요 돈은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뭐 돈은그 수개 보냈는데 그, 그 수개가 한테 물어봐야 물어 되죠 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깨집기께서는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 수개비만 받았고요 네 PD 수첩에 접수된 빗썸 관련 제보입니다. T라는 또 다른 브로커가 빗썸 상장대가로 40여 곳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진실은 돈을 받은 건요그 이정훈이 받으라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b i 에법인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그쪽이 이제 상장비를 받는 걸로 그겠죠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빗썸의 상장비 의혹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그는 상장이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사활이 걸린 문제이겠습니까? 그 상장을 해주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모호한 상태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비선가 같은 경우에는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겠어요. 그래서 상장 피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상장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정훈 의장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닫질 못했습니다. 비섬측에 이정훈 전 의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가시는, 외부의 의혹을 이렇 많이 터렁하시는 분이고 외부의 협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신상정보다 없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도 않겠지만 뭐 지금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거나 저희가 증거 갖고 있는지는 아닌 상태입니다. 모, 모르신다는 말씀? 네. 이정훈 전 의장이 설립한 SG 브레인 테크놀로지의 등기문서입니다.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가 전북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문서에 올라있는 이정훈 전 의장의 주소지는 뜻밖에도 한 주민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 네. 근본에 여기 주민... 젠터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아 그건 이제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해서 거주불명, 거주불명. 네, 옛날에 말로 하면 말소고요 네. 아, 그 주소지에 안 사신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신고하거나 사실도사를 했을 때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분이 어디에 산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네요 아, 그분이 이제 내가 어디 살고 전입을 하면 저희는 뭐1 4일 이내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서 말수가 되니까 음.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 비썸은 거래소 차원에서 상장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분이 상장필을 받았느냐라고 한다면 어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내가 비썸과 무슨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잘 주면 상장 상가필 나한테 주면 해줄게라고 했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절대 아니었고 저희 어떤 비즈니스에도 관여한 적이 없다. 뭐 보셔야 될것 같아요.